혹시 미팅 프로그램 나갈 생각 있냐고 지금 남자친구도 없는데 미팅 프로그램 TV 프로그램 나가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려도 광택감이 장난 아니게 돌지 않아요? 음 안녕하세요. 밀리밀리 김밀리입니다. 아 오늘은 어 친구를 만나기로 해가지고 오늘 되게 예쁜 핫한 카페를 가기로 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나가기 전에 어겟레디윈미를 같이 좀 찍어보려고 해요. 사실 주말이라 날씨가 되게 좋기를 바랬는데 이렇게 창문을 보면 되게 좋아 보이지만 사실 오늘 날씨가 되게 우중충하다는 거. 아, 이틀 전에도 비가 왔는데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져가지고 오늘 좀 따뜻하게 입고 나가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투쿨포스쿨의 제품들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5월 셋째 주에 곧 스타일쉐어에서 출시가 될 제품도 함께 보여드릴게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고! 어 제가 잠을 솔직히 오늘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래서 조금 살짝 부어있는 상태예요. 우선 베이스 메이크업은 지금 다한 상태고요. 아이메이크업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아이메이크업을 할 제품은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콜렉터즈 4호를 가지고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글리터, 베이스, 포인트, 음영 네가지 모두 구성으로 되어 있는 6구 팔레트예요. 이렇게 6구인데도 불구하고 있을 거는 다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팔레트만 딱 봤을 때는 웜쿨 상관없이 두루두루 바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발색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쿨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쿨톤분들이 메이크업을 하게 되면 정말 예쁘게 연출할 수 있는 컬러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컬러들 전체적으로 모브 컬러의 베이스이긴 한데 너무 보라보라하지도 않고 핑. 핑크 컬러의 느낌도 들지 않고 이 핑크와 모브 컬러의 느낌과 함께 이 로지한 느낌이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컬러감이 너무 예쁘게 발색이 되고 심지어 은은한 모브 컬러의 발색이라 그런지 전체적인 컬러감들이 너무 예쁘게 연출되는 구성들로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팔레트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이 컬러로 쉐이딩과 음영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실 요즘에 그 원래 제가 드라마 이런 건안 보는데 예능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트 시그널 이런 걸 원래 잘안 봤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제가 하트 시그널을 본게 시즌 2였나? 어떻게 우연히 나는 솔로를 보게 됐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시즌 1 빼고 지금 방송하고 있는 것까지 시즌 7까지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진짜 너무 약간 감정이 이입되는 거야 그런 거 이제 대리 만족하는 그런 느낌 뭔가 너무 너무 그 날씨도 좋고 막 이러니까 뭔가 아 진짜 설레인다 그거 보면서 완전 그 시간 가는지 모르고. 나는 솔로를 진짜 미친 듯이 본것 같아요. 약간 아, 돌싱글전 좀 나랑 안맞는다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솔로를 다 보고 나서 볼게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약간 비슷한 프로그램에서 밑에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약간 좀 부정적이었는데 아니 시즌 1부터 보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또 나는 솔로와는 조금 다른 느낌? 뭔가 시즌 1을 다 보고 나니까 시즌 2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시즌 2를 보다가 잠을 아침 7시까지 못 자다가 아 내일 약속있지 빨리 자야겠다 하다가 그냥 TV 꺼버리고 커튼 확 치고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컬러감이 너무 발색이 세지 않고 컬러감들이 은은하고 깨끗하게 올라가는 것 같아서 어, 예쁘게 연출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두 번째 컬러로 이 컬러를 쌍꺼풀 위에 라인까지 살짝 올려보도록 할게요. 돌싱글들를 보는데 처음엔 조금 약간 뭔가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는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점점좀잘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면서 완전 빠졌어. 결혼하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눈두덩이에 올려주면서 쌍꺼풀 위에 라인까지만 살짝 올릴게요. 그리고 언더에도 왠지 메이크업을 다 했을 때이 설레임을 나타내는 그런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컬러 두 개를 섞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곧 있으면 어린이날인데 저는 그 샌드위치 날 있잖아요. 그 샌드위치 날에 지금 휴가를 쓸까 말까 살짝 고민하고 있는데 그냥 쓰려고요. 쓰고 혼여행을 가볼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약간 혼여행을 하게 되면 생각을 뭔가 정리하고 마음이 되게 차분해진다? 약간 스트레스가 풀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가끔 혼자 여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마음도 정리할 겸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번 놀러, 혼자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휴가를 쓸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살짝 눈치가 보이거든요. 저는 지금 이두 컬러를 섞은 거를, 뒷부분과 꼬리 부분을 살짝살짝 살짝 음영을 넣어주는 식으로, 컬러를 올려줬어요. 그리고 위에도 근데 진짜 컬러를 많이 올려도 그렇게 답답하게 연출되지 않아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음, 은은하게 발색되니까 너무 예쁘게 연출이 되는 그냥 컬러를 이용해서 언더에 애교살을 살짝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 애교살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 앞에 있는 클리터를 살짝 올려주도록 할게요. 약간 젤 제형이에요. 폭신폭신한 젤 제형? 투명하게 올라가고 이 미세한 글리터들이 짜자자잘짜자잘하게 올라가 있는데 어, 기본 베이스는 역시나 모브 컬러와 핑크 그 다음에 실버의 컬러들이 이렇게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어서 뭔가 투명하고 맑게 영롱하게 올라가는 그런 글리터예요. 그리고 심지어 바세린 광이 나서 어쩜 이렇게 살짝 올렸는데도 왜 이렇게 예쁜 광이 연출이 되지? 할 정도로 진짜 이 전체적인 팔레트에 요거는 너무 잘 넣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언더에도 보통 이런 글리터를 올리게 되면 좀 잘못하면 되게 과해 보일 수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부담 없이 툭툭 올려도 자연스럽게 연출되니까 뭐양 조절에 상관없이 편하게 올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글리터는 손으로 올려야 예쁘게 발색되는 거 컬러가 너무 예쁘게 연출이 돼요. 이 컬러로 언더에 살짝 음영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속눈썹 뒤쪽을 살짝 음영을 넣어서 약간 깊은 눈을 연출하는 게좀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저는 눈이 막쏙 들어간 그런 눈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면 뭔가 눈이 좀더 또렷하게 표현이 돼서 보통 이렇게 음영을 많이 넣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뒤트임의 효과 느낌까지 살짝? 아니 5월 5일에 보니까 레고랜드를 오픈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그 춘천의 레고랜드 특히 어린이날에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막. 엄두가 안나는 느낌? 아기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가족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고 그냥 키덜트분들도 너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옛그 구남친 구남친이 레고에 한참 빠져있었어가지고 저도 같이 한참 빠져있었거든요. 었 그래서 막 제주도에 있던 그 레고랜드도 막 그래 갔었는데 요번에 구남친 때문에 살짝 빠져있었다가 생각하기도 싫었거든요, 그 레고 자체를. 또그 레고에 그 빠졌던 갑자기 그 춘천이 오픈을 한다고 하니까 살짝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가보고 싶어. 그리고 미리 가오픈한 보셨가 상태에서 가보신 분들 영상을 보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그래서 나도 가보고 싶다.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말고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레고랜드에좀 가보고 싶긴 해요. 아무래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평일에 가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오늘은 아이라인을 좀 뒤쪽으로 빼서 약간 청순한 느낌을 연출을 해보려고요 한번더 아이라인 위에 컬러를 한번더 올려줄게요 5월 달이나 아 5월 말이나 6월 초에 저희가 양양을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양양을 갔다가 오면서 들리던 가기 전에 들리던 화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과연 친구들이 체력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웃음> 뷰러도 슉슉슉. 눈썹은 아이브로 팩트를 이용해서 좀 자연스럽게 오늘은 좀 그려볼. 요즘에 아 요즘은 아니다 제가 작년부터 얘기를 들었던 건데 작년에는 에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일 때문에 만나는 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진짜 많이 듣는 건데 좀센 언니 느낌이 많이 든대요 어, 제가 볼 때는 내가 센 언니 느낌인가?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친구들은 야너 절대 센 님이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아 진짜 내가 센 언니 느낌인가?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제 영상 보시고 처음에 어떠셨어요? 근데 제가 영상이랑 또 실제랑 약간 느낌이 다르다는 얘기도 정말 많이 들어가지고 아좀제 인스타 같은 거 봤을 때도 좀 좀쎄 보인다 약간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 뭐 탈색도 했었고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작년에는. 근데 제가 머리도 이렇게 톤 다운하고 다니는데도 심지어 메이크업도 진하게 잘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센 언니의 느낌이 있다고 해서 살짝 놀라긴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너무너무 궁금하기도 해요 사실. 일단 내가 봤을 때 전혀 세련이 느낌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 저만 보시는 분들은 좀 아닌가봐요, 진짜. 어 쉐이딩을 하면서 같이 블러셔를 올려보려고 해요. 제가 오늘 사용할 어 쉐이딩과 그다음 블러셔, 그다음에 하이라이터는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품,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바이로딩 아트 팔레트 4호, 이거를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컬러감 자체가 제가 사용했던 이 팔레트랑 같이 컬러감이 맞아서 컬러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지금 하이라이터 치크 쉐이딩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서 이 팔레트는 가지고 다니기에 너무 좋고 사실 뭐 쉐이딩과 치크뿐만 아니라 섀도우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이거 하나쯤은 가지고 다니면은 진짜 모든 게다 해결되니까 이거는 그냥 가방에 쏙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어 수정하면서 어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심지어 안에 이렇게 내장되어 있는 거울이 있어서. 너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쉐이딩은 말해 뭐예요? 말모 말모 말모 말모. 여기 세 가지 컬러를 모두 섞어가지고 사용해줄게요. 제가 이직을 했잖아요. 근데 작년에 제가 언론사를 다녔었는데 거기에 상주에 계시던 작가님이 계셨어. 근데 그때 작가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작년 봄쯤인가 그랬던 것 같아. 혹시 미팅 프로그램 나갈 생각 있냐고. 지금 남자친구도 없는데 미팅 프로그램, TV 프로그램 나가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어, 그때 당시에는 어저 아니에요. 저 부끄러워 많이 타고 그런 거 조금 어, 조금 못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거절을 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뭐 다시 나가고 싶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 프로그램이 뭐였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야. 어? 나는 솔로였나? 왠지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 솔로지역은 당연히 아니었을 것 같고 왠지 나는 솔로이지 않았을까? 나는 솔로밖에 없지. 난 돌시 아니니까. 나는 솔로밖에 없지 않나? 어솔로지역은 절대 아닌 것 같고 나는 솔로이지 않을까? 왠지 1회 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때 저한테 그랬거든요 이제 시작하는 미팅 프로그램인데 나가볼 생각이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공개적으로 막 이런 연애 프로그램 나가는 게 너무 쑥스러워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리고 저 오늘 꿀팁 제가 인중이 살짝 긴 편이어가지고 인중 긴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꿀팁을 살짝 제가 어, 보여드릴 텐데 여기 인중을 살짝 또렷하게 이렇게 쉐딩하는 컬러로 한번더 이렇게 좀 찍어주고 끝에를 가로로 이렇게 끊어주면 살짝 짧아 보이는 느낌이 들죠? 핑크와 약간 모브 컬러들 위주로 되어 있는 치크로 선택을 해서 톤온톤으로 맞춰보도록 할게요. 컬러를 요렇게 쓸어줄 거예요. 밝은 이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는 느낌으로 컬러를 올려줄 거예요. 모브의 느낌이 너무 많이 나지 않아서 핑키한 살짝 모브 한 방울 그런 느낌으로 아이 메이크업부터 치크까지 물드는 느낌으로 연출되는 게 예쁘지 않아요? 저는 이 하이라이터를 사용을 해줄 건데 이 가운데 있는 베이지 핑크 컬러를 선택을 해서 코가 좀묻다 보니까 이렇게 먼저 올려주고 콧대도 살짝 톡톡톡. 이 하이라이터도 너무 과하지 않아서 좋다. 입자가 되게 곱고 광 자체가 그 텁텁한 광이 아니라 그냥 자연물광 같은 느낌. 원래 보통 이제 좀 하이라이터가 세거나 약간 텁텁. 한 것들은 진짜 살짝 손으로만 올려도 하이라이터 빔이쫙 올라가는 느낌인데 이거는 진짜 자연스러운 물광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내추럴한 광 아까 사용했던 치크 컬러를 한번 손으로 쓸어가지고 코끝에도 중간에 한번 올려줄게요 저는 이렇게 연출을 하면 은 약간 뭔가 유니크한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립컬러로 발라줄 건데 이 립컬러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5월 셋째 주에 스타일쉐어에서 단독으로 런칭할 제품이거든요. 그 제품이 바로 이거예요. 이 제품이 이 체크무늬 틴트는 이미 예전에 보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그게 다시 돌아온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컬러를 보면 여쿨분들이 진짜 잘 어울리는 컬러예요. 그래서 여쿨 맞춤 틴트다 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이쁜 핑키한 컬러이고요. 이 틴트들이 예전에는 물틴트였다면 그다음에 크림 틴트, 이제는 글로시 틴트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잖아요. 크리스탈처럼 막 빛이 나는 글로시한 틴트예요. 그래서 입술에 올렸을 때 되게 볼륨감이 있고 입술이 되게 예요 보이는 연출을 해주는 틴트예요 제가 입술이 진짜 건조하거든요 영상 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고 되게 촉촉하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워터 30%, 오일 70%로 비율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처럼 건조하신 분들을 사용하면 너무나도 이쁘게 입술을 연출할 수 있는 광채 틴트이기 때문에 저처럼 입술에 주름이 많거나 건조하신 분들 사용하면 너무 좋은 틴트라는 거. 립밤을 메이크업하기 전에 올렸는데 한번더 닦고 저는 아주 살짝만 올려서 그 먼저 올려볼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려도 광택감이 장난 아니게 돌잖아요. 음. 그리고 컬러 자체도 물든 듯하게 약간 스티와같이 연출이 되니까 이렇게 살짝 올려서 연출해도 너무나 예쁜 컬러고요. 그리고 컬러를 한번더 올려서 전체적인 컬러 느낌도 보여드릴게요. 원래 오일 성분 많이 들어가면 되게 무겁거나 끈적거리거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수 있는데 요거는 진짜 가볍게 올라가고 그냥 일단 오일 감성보다는 촉촉한 감성이 되게 많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컬러를 많이 올려도 컬러 자체가 너무 과하지 않아서 진짜 여쿨 분들이 너무나 사랑할 수 있는 컬러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컬러인 것 같아요. 음. 저는 이렇게 메이크업을 입술까지 다 올려왔습니다.